삶은 이렇게 살아야 가끔은 울어야 한다 그래야만 내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때론 웃음의 미학을 잊어버리면 안된다 뭐든지 흥분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의 작은 가슴을 내보이는 것이다 자신의 위치와 상황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지나친 권위는 사람을 병들게 하니 늘 본분을 지키면 복이 저절로 오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면 언젠가는 화가 된다.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던 슬픈 날엔 조용히 노래를 불러라 그리고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 희망을 갖고 살아라 희망은 늘 가슴 속에서 나와 머릿속에서 지켜져야 한다 항상 자신을 낮추어라 누군가 나를 늘 주시하고 있다 높이 있는 것은 금방 떨어지기 쉬워도 낮은 곳은 떨어질 위험은 없는 것이다 행복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늘 반성하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삶을 뒤돌아보는 것 삶의 성취보다 아름답습니다 사랑, 행복, 지위, 성취 오늘 그대의 것으로 만들어 봅시다